가야스트리트 가야 고요 가야스트리트 시내 중심에 있는데 이렇게 호텔들이 싸우고 괜찮은 호텔 많아요. 풀장은 없고 이렇게 높아어 있네 어... 투어를 위주로 하는 날은 호텔을 많이 이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중심내 중심지에 있으면서 뭐 싸고 맛있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데서 어싼 곳에서 며칠 보내고 마지막에 한 1박이나 2박을 5성급 외곽에서 비싼데서 보내는 걸저 추천합니다 호텔 앞에 바로 여기 바쿠테는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바쿠테는 말레이시아의 그 국민 음식이고 소울 푸드 대표적인 소울푸드인데 저는 여기서 맛이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중국풍 화교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바쿠테 가게입니다 어 바쿠테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많이 팔아요 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네. 이게 예, 시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내 중심인데, 아까 보니까 3만에서 어 비싸봤자 5만원 예, 정도 사이니까, 어싼 호텔, 뭐, 저게 더 싸잖아, 진장 예, 사자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싼데 말이 아, 또더 싸요. 이거 얼마 이거? 예, 78, 80. 거의 반값이에요. 이야, 예, 이렇게 싼데 쓰네. 여기도 보면 깨끗해요. 예.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호텔 투리스트네 예 인터넷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예 여기서 싸게 지내고 투어나 예뭐어 잠자리 를 되게 신경 쓰시면 아니지만 무난하게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 보내시고 투어랑 그리고 마지막에 이박 좋은 데서 보내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먹거리가 오래된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지 쇼핑센터도 가깝고 환전소도 가깝고 찾아보면 뭐 상당히 그 가까운 데라서 초행자들은 여기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 정도 와보신 분들은 여기보다 외곽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호텔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싸니까 참고하시고이 근처에 뭐 호텔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첫날 여기서 묵고 또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러니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고 호텔에 모여 있어요 예, 여기 말고 또한 칸만 지나가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요 거리 아 호텔 거리네 예, 여기도 호텔이 고아 그래서 여기서 예, 싸고 저렴하면서 예, 경제적으로 먹고 싶으신 분은 아 요거리를 추천합니다 아, 저쪽 골목으로 호텔 골목으로 오시면 바로 여기가 가야 쓰듯예 코타키나발레스에 오래된 예, 그리요 여기서 화대 역사가 시작됐다고도 얘기하네요. 네. 오래된 건물도 많고, 오래된 마트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숙박을 어, 정하시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여행하시면. 가야 스리오 선데이 마켓, 7일장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에, 근처에 마지마요나이야날 뭐, 뭐, 뭐, 마켓 비슷한 거. 저녁에 뭐 야식 먹을거리도 되게 많고요. 에이,